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마을 입구입니다 팔각장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팔각장 옆에 하얀색으로 된 집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도로에 아주 잘 접혀져 있고 방향은 동향인 것 같습니다 상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주택이 있습니다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주택입니다. 내부는, 내부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보입니다. 바람도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는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대문입니다. 도도가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그 앞에 화단도 이쁩니다. 건물을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땅과 경계는 분명합니다. 건물 뒤쪽입니다.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단 밑에 창고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석이 아주 높게 보입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 면사무소 방향입니다 남쪽으로는 산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정화소입니다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당에 수도와 계량기입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안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연관입니다. 여기가 첫첫 첫 번째 방입니다.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샤워장입니다 주방입니다 거실입니다 난로가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거실 천장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입니다 드레스룸입니다 업방입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은 나무 계단입니다. 쌍들에 있습니다. 2층 다락입니다. 쪽전망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마당도 이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대지면적은 3 7 1제곱터 11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1 0 4제곱터 32평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주택입니다. 총층수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은 22년도 9월 1일입니다. 방은 3개, 욕실은 2개입니다.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사용승일은 2014년 9월 30일입니다. 주차대수는 없으나 주변에 주차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동향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1억 1400만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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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호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 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